색소성 자반증은 다른 자반증에 비해 색소침착, 즉 흔적이 잘 남는다는 특징이 있어 환자분의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합니다. 흔적이 주로 팔다리의 노출 부위에 많이 생기다 보니 혹시 평생 남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색소성 자반증으로 인한 흔적은 해모시데린이라는 혈액 내 색소가 침착되면서 나타나며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 중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색소침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 등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색소성 자반증의 흔적은 다른 색소침착과는 달리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색소침착의 원인이 되는 자반증을 최대한 서둘러 치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